1교실 수업이라서 급하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5 4분이어가 지각이 고지 간단 간당간당해요 수업 도착했습니다 생일을 했는데 지각 안 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 D1 1 2-2 1 D1 1 2-2 1 이거는 한국 사는 생일 아니에요? 이제 소더니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이제 펭귄 시리즈라고 하는 아주 이 공부해 보 마지막이 10분이니까 20, 어, 25분까지 치요 어, 됐다 어, 됐는데요? 아, 15분 습니다 빨리, 이요 <웃음> 저희 학교에 생긴 시입니다. 올해 생겼어요. 뭘 먹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. 아, 무엇을 먹어야 하나. 뭔가 오늘은 핫바가 먹고 싶은 걸. 맨날 이거만 먹네. 밥 먹어. 아, 이따 점심시간 이거 카메라 어떻게 들고 다니나 몰라. 아, 오늘 사람 많은데 부끄러운데. 아, 밖에서 나겠는데, 밖에서 못하겠어요. 아, 먹고, 먹고 갈 때요 아, 감사합니다. 사람처럼 할수저저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근데 1층에서 카메라를 들려 너부끄러워너 <웃음> <웃음> 나한테 떨어지면 안 된다? 안한테갈나나 너라도 있니까 지금 카메라를 넘겨지?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가겠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이렇게 됩니다지다는거 <웃음> <웃음> 그럼요 헤리티지 알죠 오늘 헤리티지 예몇팀인아세 <웃음> <웃음> 와, 올리 카메라 끌게요 무슨 방송인데? 아, <웃음> 헤리티즈 좋아합니다. 저헤리티즈헤리티 저 아이디 사이드 좋아해요. 아이디 사이트 네. 되는트 들어왔습니다. 벌써 <웃음> 리는안 <웃음> 들리거든요. 네? 주물거리는 거안 들리는데? 안 <웃음> 네. 잠깐만, <웃음> <정권한, 정권한> 마음. <웃음> 감사합니다. 코에몽 <고행복> 받았어요. <웃음> 안녕. 반말아. 그 가세요. <웃음> 서열이 네. 형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어? 또 나오나요? 네 안녕하세요 인네랑 같은 옷시면 인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. 안녕하세요 저는 네 부끄럽네요 <웃음> 편집 각인데요 는말못 <웃음> <웃음> 오늘 헤리티즈가 오니까 저 소울이 총만 해야 되는데 아 한번 한곡 불러주세요 뭐 뭘로 드릴까요어 노... 뭐가 드릴까요? 오늘 불렀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예. 면 하면... 나의 <웃음> 사무원 사문을... 아핰 <웃음> 아니 이거 그렉씨가 <그레가> <웃음> <그레> 오셨는데? 장그렉이 제 <웃음> 별명이 또또또또 만났네 아잇 저기 <웃음> 예. 안녕하세요 노잼씨 안녕하십니까 <웃음> 네, <웃음> 저번에 노잼으로 찍히셔가지고 아 오늘도 태평양남과 노잼씨와 이거... 함께 이거 갑니다 이거 추워요 안 추워요 저희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 저는... <웃음> 우리 구독자 분들의 추석 안부도 물어보시네요 근데 기웅이 형 너무... 그거 노래 자꾸... 왜? 불량 불량을 노린다는 아, 거예요 기웅 <웃음> 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하니까 불량이 노려나네요 ㅋ ㅋ ㅋ 카메라 보면 어깨를 저렇게 들고 다니시 어깨죠 ㅋ ㅋ <웃음> 저는 이제 학식을... 먹으러갈 <웃음> 텐데요 굉장히 <웃음> 부끄럽네요 사람들이... 형님 <웃음> 형 저랑 떨어지지 말해주시요 <웃음> 왜? 얼굴이 순발력는데 아, 너무 화해가네. 거 용인인가. 오늘의 메뉴. 저는 편의점에 갈게요. 뒤에 있잖아. 거기. 재밌네요. 뒤에 뒤에. 거기 아니에요. 네 거기. 브이로그 찍어주고 있는 거야? 그럼요. 개인씨한번 네, 나오셔야죠. 나도 한번 나와야지. <웃음> 저는 창피해요. <웃음> <웃음> 지하 완료되었 저는 좀 문찐인 것 같아요 아쉽게 문찐 신남 감사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갈, 간단하게 사고 다시 반가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안 보여요 애들이 애들 다 어디였지? 저기태평양시계 지네 한번 먹어보도록 오 네. 벌써 이렇니다 저는 이제 네, 칵을 먹어보도록 생각... <웃음> 생선가스의 범인저 봐. 와 너무 하다 이거 떨어진다 떨어진다 뭐 먹을래? 마라탕 마라탕 재밌재밌 재밌다고? <웃음> 와잠 <우와, 웃음> <재밌는 와, 재밌는, 웃음> 근데... <웃음> 기웅이 생선가스 먹을 사람? 이 생선가스 <웃음> 기웅이... <웃음> <웃음> 안 먹어서 할 생각이 없어내그 보시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 그지그 해리티지? 해지 해리티지? 오늘 예배야? 해리티지 네, 거입니다 끝! 끝! 최최 이일로 차메칭, 여성, 미할로, 마일로에서 니팔, 남성이 여성이에요. 여성 복수 여성. 문사, 오케이. 아영영 이런 거 아닌가? 거의 일 학기 끝나갈 때 배웠던 이게 열일저아 저는요 이제 수업이 다 끝이 났어요 오늘 저녁 6시에 헤리티지 밴드가 저희 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데 그거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6시 10분까지 기다려야 돼서 열람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장학관 관련해서 생활계획서를 구을해야 돼서 그 문서 작성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열람실로 들어가볼게요 저는요 급하게에 형이랑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고 지금 헤리티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. 어, 저는 사실 헤리티지 음악을 막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기대가 되네요. 저는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친구들 만나서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아 제가 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되게 길었어요 아 진짜 길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캐리티지미니스트리그 찬양팀 분들 처음 보고 왔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셨죠 방금 와 아, 대박이야 진짜 정말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소리가 이런 소리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와.. 막 소름돋고 너무 좋은 시간이 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볼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사실 오늘 헤리티지부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 브이로그를 킨 건데 여러분들도 헤리티지 음악 잘 들으셨죠? 잘 담겼겠죠? <웃음>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오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댓글로 꼭 우리 함께 소통해요 아줘도 고마워요 안녕 오늘 헤리티즈가 오니까 저 소울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, 한번한곡 불러주세요 뭐 뭘로 드릴까? 저 노잼씨 오기 전에 노젠치. 빨리 한곡 불러주세요 에이. 드릴까요? 오늘 불렀던 찬양 너무 좋았어 예. <웃음> 아니 이거 <웃음> 그렉씨가 <그래? 웃음> <그래>? 오셨는데? <웃음>